들고 가는 게 슬프겠지 누가 이한 번만. 앞에서 보신 영상은 KBS 광주 방송에서 자체 편성한 동영상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동원님 노래를 배경으로 순천만의 풍경들을 담았네요. 대표적으로 뱃놀이, 여백, 누가오러 등만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전곡을 감상하실 분은 KBS 광주 순천만으로 검색하셔서 감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정의 달과 맞물려서 개장 한달 만에 250만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순항 중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데 오늘은 트로당자 정동원님이 출격을 합니다. 그 동안 마술쇼, 펭수 공연 등 다채로웠었고, 이날 오후 7시부터는 가든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특히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 트로트 한 마당이 준비돼 있다. 미스터 트롯의 주역 정동원과 장민호, 트롯 전국체전의 설아윤이 무대에 오른다. S급 트로트 가수들의 출동이 알려지자 전국에 포진된 팬클럽에서 정원박람회를 배경으로 해당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순천에 현수막을 거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심상치 않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다. 며 5월에는 우리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님도 만족하실 순천의 정원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트럭과 함께 순천만의 대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